지금 레벨이 2 4니 잡히자 깔끔, 나이스. 좋습니다. 아 오, 올라왔다. 우와, 아,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우후. 아 너무 편해. 오, 오 근데 고수가 훨씬 많이 받았어. 원래는 3분의 1이라고? 야 그러면은 <웃음> 뭔가 버근데? 아무튼. 이볼브 고우스트 그렇지 고우스트 자 그러면 오늘 투표하는거죠? 이장 뽑는거 아 오늘 마침 또 다들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오늘 투표를 합시다 이따가 음 누굴 응원해야 되는거지? 그전에 좀 뭐랄까 각자 뭐공약이라든지 이런거 발표회를 좀 하시죠? 뭐토론회라든지뭐 어, 하고 네, 좀 그렇게 해야 이게 뭐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공약 발표용 트럭을 하나 만들어야겠군요 <웃음> 아 트럭이요. 예예.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어? 어? 빗솔님 당신을 불법 TP 이용죄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요. 아, 이거 아니요? 만대로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 안했 아니요 했습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 서버가 켜진 순간부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불법 TP 사용죄로 체 밤이다. 증거 있어? <웃음> 불법으로 썼다는 증거 있어? <웃음> 아니 애초에 TP가 합법이 어디 있어 지금? <웃음> <그렇네>. <웃음> 불법해라는 증거가 없네. 합법 어? <목소리> T P일 수도 있잖아. <목소리> 맞아. 합법 <목소리> T P일 수도 있네. 그럼 합법 T P인 걸 본인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T P 허가증 있나요? 저는 T P 허가증을 <목소리> 배꼽 시대 넣어놓고 다닙니다. 배꼽 시계에다가 시계에 어, 어 배꼽이 상당히 그래. 크신가 보군요. 배꼽 좀 보여주시죠. 저 아직 안씻어서안 됩니다. 아아아 아! 아, 아. 당신을 뭐뭐뭐 <목소리> <목소리> 뭐, 뭐. 공연 음란죄로. <웃음> 안 보여줬잖아. <웃음> 안 보여줬잖아. <웃음> 아 내가 상상해 버렸어. 아, 공연 음란 상상죄로. 어, 그, 공연 음란 상상하게 한 죄. 네. 왜 그러지? 선거 공약 발표용 트럭을 만들지 않겠어요? 좋아요, 만드시죠. 저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누가 뽑았죠? <웃음> 누구 맘대로 재는지가 <쟤는>, 공무원이야. <웃음>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 <웃음> 딱히 지금 저거 지금 짓지기 싫어서 그래 사랑과 평화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사랑과 평화를 이거 어떻게 지키기 위해 <웃음> 뭘 했는데요? 예 범죄자들을 혼내주고 음, 음. 누구 혼냈어요 지금까지? 빗솔님 케빈님 그냥 말로 몇 마디 한 것뿐이잖아. <웃음> 아니요 그냥 악플러다다. <웃음> 그냥 단순 악플러였잖아 지금까지. 요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해야되는게? 음 이장선거 날이야 오늘 아니 뭐 아직까지 우가우가 지된거 같은데 뭔 이장을 선거해 음 족장이라고 할게 이 마을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뭐, 뭐 웰컴키트라도 드려요? <웃음> 어그 웰컴키트 같은거 없어? <웃음> 저그 어, 우리도 맨손으로 시작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저의 집을 찾으세요 그럼 웰컴키트 하나 드릴게요 아이 집이 케빈님 집이야? 후. 웰컴. 어, 다이려줬다 고마워. 역시 이게 봐라. 이게 웰컴 키트지. 저겁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시켜서 주는 거니까. 뭐야? 연비. 이거 내집문 열어 놓고 이렇게 간 거야, 지금? 당신을 스즈메 문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웃음> 그러면 불법 시입제군요 아니 오늘 어, 그... 진짜 범죄인데 어디죠? 흑교석형에 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사퇴하세요. 아 후보를 포기하시면 받으리도록 하죠. 아무데서나 캐면 안 돼. 막 건드리지 말라고. 무시해 버리는 걸. 만약에 열매라도 하나 남의 집에서 따시면 이건 절도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아니 그럼 내내 집이 어딘데? 네 집이 어딘지는 드셔야죠. 네가 정해야죠. <웃음> <웃음> <웃음> 일로. 오, 저기 부쏠님 아, 네? 당신을 남의 집 상자 맘대로 열기죄에 처하겠습니다. 저 산타입니다. 네? 예? 산타면 t 정이지 당신은 그냥 자수정 똥 산타잖아요. i n i t 조 i a t i n t s 가 i n Tangshin, i s h i n 가 s h i n Tangshin, t a n g s h i 저희 일단은 공동부지라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할때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여기 어떤가요? 여기를 광장으로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 부지를 다 공룡무지 를 묘지? 어? 공룡무지 <웃음> 묘지? <안> 뭐라고요? <웃음> 공동무지요 어?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공룡사유지? 저기 공룡묘지는 석탄이 많이 나오겠군요 <웃음> 요즘 학계는 공룡은 석탄이 아닙니다 뭐죠 그럼? 석유는 공룡이 아닙니다 그 뭔데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웃음> 그 몰라요 과학자들이 알아서 발혀자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러면은 뭐이 후보님들 계십니까? 준비도 다된것 같은데 아이 잠시만요 저 라마 빵댕이 좀 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라마빵딩을 만졌다 이겁니까? 지금? 아니 만진게 라마 아니고 라마추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웃음> 없는 재료치고는 얼추 모양은 내셨군요? 아, 그럼... 그렇습니다 예예 예. 슬슬 몰고있으니까 한번 유세를 떨어볼까요? 유세를 떨어볼까요? 아그 단어가 <웃음> 맞나요? 그게 <웃음> 아, 말이 통하는 단어 단어인가요? 아, 이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웃음> 네, 트럭 뒤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서 혹시 이제 순서를 짱갬뽀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연비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 안한대요 나 맞습니다. 후보 해야돼? 안해도 안 안돼 <웃음> 귀찮아 아니 하고선 단일화해 그래 <웃음> 바로 자갈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빈후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안됐죠? 어. 안나왔습니다 <목소리> 네 안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 석탄입니다 어어어 어. 이상규로서 그 어, 밑장 빼요? 아니 좀 적당히 속아야죠 <웃음> 어. <웃음> 그냥 석탄을 들고 있던 겁니다 그만큼 순서하다는 겁니다 청년결백 청년이요? 아주 결백한 청년이야 아 되게 안나오네? 무슨 운이 어떻게 내먹은거야? 지금 나올 겁니다. 나왔죠? 나왔죠? 섬세한 닷속. 자,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뭐지? <웃음> 서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서버 그러죠. 오른쪽으로 돌고. 자, 돌겠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어? 어? 났다! 났을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제가 기호 4번인가요? 기호 1번 H님 먼저 올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한번 후보님의 공약을 보도록 할까요? 네. <웃음> 상큼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사랑하는 시경언. 유권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 기호 사랑하면서 1번, 거짓말하지 마라 251번 청새치 이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감정 이런 거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수 있도록 제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권력의 분배화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족장이 된다면 제 밑으로 부부족장을 두명 뽑을 겁니다 아 부부족장? 그렇다면 그 부부족장은 자신의 밑으로 실장을 두 명씩 뽑을 겁니다. <웃음> 그 실장은 그 밑으로 부실장을 두 명씩 뽑을 겁니다. 이거 뭐다 단계 아니에요? <웃음> 다 그래서 단계. 각자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이아몬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웃음> 다이아몬드 단계. 진짜 다 단계잖아! <웃음> 연비 후보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오기 싫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비슬 후보님 들어가시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사모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히게 된다면,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독재 체제, 제가 1인자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은 <웃음> 뭔가 날라오는데요. <제곱으로 웃음> 노예급 이렇게. 저한테 세금을 많이 내신, 오, 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만큼 마음에 드셨다는 거지. 어. 많이 내주시는 분에게 권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보 케빈 후보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약이 너무 저급합니다 지금. 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이 모드 공부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우리 여러분 마을 여러분들의 재미를 책임을 질수 있다. 네. 저는 딱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안 뽑으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새 후보님의 공약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가 우리 마을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투표하세요. 핑미 핑미핑미 p 미핑미핑미핑핑핑미미미 ping 핑미 핑미 핑미 핑미 ping me, p i 후보만이 p 장을 하거나 대표가 된 적이 너무 많다 그 e ping 그런 p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으로 뽑는 거 어떤가 제 ping, ping 미, me, 호 i n g me, ping me, p i n 어 포켓몬 배틀 어 피존 <웃음> 피는왜 이렇게 커 이거 그러면 잠깐, 그러면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예 뭐죠 포켓몬을 단1레벨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배틀을 하는데 우리가 배틀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세 명을 뽑아와 세 명은 응.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한 명만 뽑아 봅시다 근데 이거 한거왜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죠 <웃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맞네? 선거 왜 했지? 아, 아 이게 선거인거 그러면은 선거인 여기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 본 다음에 거기서 뽑는걸로 아 그러자!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 있을테니까 여기 지지하는 후보 뒤에 이렇게 줄을 서는게 어떨까요? 조, 아주 좋습니다 지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야 이로치를 볼 하나로 한방에 잡은 사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자 그럼 후보님들 뒤돌아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농담하지 마라 너네 나쁜... 가만히 좀 계세요. 철썩거리지 말고. 아, 둘, 셋, 넷. 우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와, 오, 좋아. 괜찮은데? 근데 잠깐만. 당신은 펭귄밖에 없잖아. 명륜진사갈비 무조건 펭귄이다. 오케이. 아, 펭귄밖에 없는데 우선 도움이 되냐고. <웃음> 두 마리만 이렇게 키워으라 그럴까요? 한 30분 주고. 아, 그러자. 키우라 하자. 응, 두 마리만 키워으라 하자. 어, 어. 제가 만약에 비투보님 단일화를 한다면 여기 오는 이득이 있을까요? 부기 영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제 제안은 이겁니다. 뭐죠? 규토리 독점권. 규토리 독점권? 예. 우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규토리 독점권을 주는 대신 체금을좀줄 받겠습니다. 부가세를 남들은 40%지만, 상세치님은 40 20%를 받도록 하니다 40%요? 이 건가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어? 최후보님. 예. Yeah. 만약 제가 최후보님과 단일화를 한다면 저에게 오는 이득이 있습니까? 저 박쥐같은 시에기. ㅋ <웃음> ㅋ <웃음> 찍찍 찍! 이장이 되면 은 우리 마을을 컨텐츠로 가득 채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규토리 독점권을 저에게 줄수 있습니까? <웃음> 이래도 독점권 저래도 독점권을 가지려고. <웃음> 이런 정말 사업밖에 머릿 속에 없는 작자 같은이라고. 음, 잘 알았습니다. <웃음> 잠깐만. 아니 근데 규토리 독점권 너무 큽니다. 독점해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잘지. 근데 뭐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웃음> 지 혼자 부자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웃음> 이건 뻔뻔한 사람이 있다. <웃음>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선거는 선거비용이 그래. -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선거비용은 보통... 나라에서 주지 않나요? 지지율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그래도 다 3명 이상은 지지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를. 그러면은 봤을 때 25% 이상은 되는 거 같은데. 투디님이 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저한테 뭐 주셨는데 저한테 달라졌어요? 하 <웃음> 니도 네. <웃음> <너도> 지금 <웃음> 너는 받으려고 너는 얘기, 너는 얘기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면요? <웃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 <웃음> 나 물어본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아이참 사람 사구려로 만드시네. <웃음> 사람 사구려로. 오오 오, 오! 나 잡았어! 나프라트 잡았어! 지금 우리 마을에는 소년이 한명 삽니다. <웃음> 진짜 오늘 건축은 진짜 여기까지. 어 지붕은 나중에 <웃음> 생각해야겠다. <웃음> 어, 좋다. 어, 디테일 좋고, 음, 투톤 좋고, 합격. 요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주방.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이제 나중에 테이블 추가하면은 어쩌다 보니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그래서 대회는? 아, 아, 아, 아, 아, 아, 대회 아아아아아아 <웃음> 대회 대회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모였던 지점으로 우리 팀좀 모여봐. 한 명만 뽑아서 오게 간단하게. 나머지는 그냥 현생을 사시죠. 우리 팀은 우리 집에 모여봤어요. 음. 희 팀은 없습니다. 어 너가 해 음. 알겠지? 어 일단. 너가 해. 어어 어, 너가 해. 지는 순간 그냥 마을 멸망했다고 음. 봐야 돼. <웃음> 족장, 정하기, 포켓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진 표는 앞에 있는 이발사를통해서 뽑을 거예요. 알겠답니다. 야? 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빅돌 그리고요. 그리고 최케빈. 어? 결승인데? 야, 다들 자리를 말해주세요. 네. 우리 선수, 이 친구. 이 망토 낀 친구거든요. 와우, 맘먹구리. 네, 유간냥. 루가냠 누가... 루가냠 끝났다 어? 싸운다! 어? 싸운다 싸운다 근데 이거 몰라요 이거 싸우다 보면 있잖아요 쓰러집니다 잘 봐주세요 이거 지들끼리 지금 그냥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딱히 모션은 없어 뭐 반전도 안되고 어 어? 교체합니다 어? 잠깐만요 뭐야 이.. 졌어? 컷! 컷! 컷! 자, 그러면은 대민민국민공화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탈북 콘텐츠 시작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음. 우리 명진사 일로 앞으로. 갔다. 갔다. 어 됐다. 야, 근데 토대북이 진짜 되게 이쁘다. 이거 그래. 나오오명진가사기 전다 본데? 그러니까 내가 네. 내가 딱 어? 불타입하고 풋타입 딱 있길래 풋타입 딱했지 아니 근데 토대무기가 이길거 같은데? 아닌가? 어? 어? 토대무기 죽았나아 갑자기 어? 뭐야 뭐 사냥이 나왔어 할수나 명진상? 펭귄의 힘을 보여줘 아니 펭귄 오 52레벨이야? 그 나이스! 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이상한 애들이 지금 이기고 있잖아 야 이거 체제 전복이야 이러면 얘들아 일단 체력 회 서로 안 해도 됩니까? 어, 바로 시작하는데? 바로 시작한다고 둘이? 어? 음? 개굴린자 어? 벌써 이긴 거 같죠? 개굴린자 벌써 이겼다고? 개굴린자.. 약간 이거 개굴린자 어, 개굴린자 생각나는데? 어? 나이스!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H가 아라도 1대1 아 기아라두 이거 H가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기면 안 되는데. <웃음> <근데, 웃음> 어? 계획이 어? 없는데 어? 어? <웃음> 아니 <웃음> 주사야 아니 나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이상하다. 아니 야저 펭기는 뭐야? 없는데. 제 공약을 실행할 때가 왔군요. 제 밑에. 부의장을 2명 뽑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단계 됐잖아 마을이! 철저한 계급 싸웨로 가겠습니다. 아! 다단계야! 다단계 마을 됐습니다. 빗솔 부의장. 아 감사합니다. 연비 후보님과 채키 후보님 뒤로 오십시오. 자뭐줄수 있습니까? 자 다이아몬드 세개 받았습니다. 최 후보님 뭐줄수 경매. 있습니까? 경매한. 경매한. <웃음> 최후보 부이장 뽑겠습니다. 휴. 자, 그럼 B 투보랑 <웃음> 최후보 올라와가지고 부부이장 뽑으십시오. 부부 비위장 비위장. 비위장. 아 그리고 투디는 제가 특별 검사로 따로 취급하겠습니다. 어? 검사니다 자, 그러면 저의 비위장은 연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누가냠 <누갔냔>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그 밑에 뷰뷰 뷰. 뷰, 뷰 이장은 그만해 그거를 지원했던 사람들로 하겠고요 <웃음> 나머지는 일단 일반 회원 등급으로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다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노력하시면 다 다이아몬드로 올라올 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브론즈 하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볼한 개를 지급하십시오 볼한 개? <웃음> 어 빡센데?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르실려는 분이 있으면 위로 오십시오 예? 아... 그러는... 미리 신청하고 범죄하면 받으립니다뭐 어... 범죄 예. 사전 신청.. 어. 아, 알겠습니다 자수 때문에 예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등급이 올라오고싶다 여기 줄 서서 여기다가 돈 넣으십시오 흐흑 <웃음> 퀵골 좋습니다 실버 다음 실버 어? <웃음> 그냥 막 부르잖아 저 사람 이제 우리 마을의 미래가 어두워졌다 <웃음> <웃음>